안녕하세요. 적금 만기된 돈 2천만원을 가지고 합법 투기장에서의 노름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 시작 첫날 120만원의 수익이 오늘 실패담을 쓰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120만원을 잃었더라면 오늘처럼 많은 시간을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과열이었던 때라 볼 때는 큰 돈도 쉽게 벌었지만 주식시장이 약세였을 때는 원금 생각에 속절없이 까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딸아이 재롱 보면서 삶의 의미도 새롭게 되새길 때입니다만 주식 시장을 기웃거렸던 지난 6년간은 너무나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에 입문하면서 원금 2천만 원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입금하여 총 1억 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이 3천만 원도 남지 않았을 때 그 패배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누구는 상한가 몇 번씩 가는 종목에미수몰빵해서 세차로 바꿨다더라 누구는 수익이 얼마를 벌었네 하는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애기들을 들을 때면 제 속을 시커멓게 태우기 일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게 주식이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성격이 꼼꼼해서 주식을 하면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것을 주위에서는 모르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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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일비 이리 하시려면 차라리 우량주에 투자하시고 주식거래 프로그램 삭제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결국 수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수몰빵. 초보나 겁없이 쓰는 태망의 지름길입니다. 급등주 테마주. 그야말로 급락주가 될 공산이 큽니다. 회사 경영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엔 몇백만원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원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손실의 최소화에 주력하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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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실패해서 집도 팔아보고 은행 대출빚도 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이 판을 알것 같습니다. 정석적인 가치투자만 해서 딴다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차트가 다 통하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판은 그런 판이 아닙니다. 이 판은 지고 빠지는 판입니다. 어설픈 데이트레이닝으로 돈도 날려봤습니다. 하루종일 화면을 보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표기되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지요. 하루에 수십만 원만 벌어도 큰 돈인데 조금 더 벌려다가 쭉 빠져서 잃어본 적도 많았습니다. 차트나 기업의 가치보다도 주식을 물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법칙으로만 이해하십시오. 그렇다고 부도날 회사에다가 돈을 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의 잔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미리 예상하여 함부로 마우스에 손이 가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운이 좋아서 한순간은 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따기 위해선 이 판이 얼마나 위험한 타짜의 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 때는 과감하게 질되 도망갈 때는 잽싸게 도망가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한종목에 수익을 냈다면 그 기쁨을 만끽하고 정신적인 재무장한 후에 늑대가 먹이를 노리듯이 또 노립니다. 큰거한 방을 보는 것이죠. 행의 눈에 안 보일 때면 작은 거라도 확실한 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크게 하는 사람들의 편승하여 그들이 딸때 같이 따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장은 잘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얼마든지 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